1십구명의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데 떠나간 한명의 사람 때문에 항상 나 힘들어했다. 분명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왜 일부분을 잃을 것을 그렇게 아까워 했는지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중에 채워질 것은 하나를 잃었을 때그 하나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마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내겐 다 소중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99명 모두 다 소중하고 빠져나간 하나도 소중했다 So, y o 버렸다면 소중한 것을 잃 know, so, you know, so, y o 것이다 적어도 내게서만큼 나도 그렇게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<웃음> 의미가 되어줘.